아연사서 것도 잘못인가요 나 차가운 도시에 따뜻한 여잔데 그냥 좋아한다는 말도 안 되는가요 솔직하게 난 말하고 싶어요 사라져 아니 사라지지 마내 맘을 보여줘 아니 보여주지 마 하루 종일 말이 속에님 미소만 우리 그냥 한번만나 내 분하락 s 그냥 좋아한단 말도 안 되는가요 솔직하게 난 말하고 싶어요 사라져 아니 사라지지 마내 맘을 보여줘 아니 보여주지 마 하루 종일 말이속에 네 미소만 우리 그냥 한 번만